안녕하세요!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... 저물회 소면과... <웃음> 밥을 말아서 먹으면서 돈가스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면은 다 삶아서 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... 육수를 미리 부어 놓을까요? 짠~~ 짠~~ 장난 아니죠? 호우, 여기다가... 네. 얼먹어어볼요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맛있다 응. 회 듬뿍 여기 뒤에도 회 앞에도 회. 음 소리가 다르다고 하죠. 이렇게. 아접셔안 나온 줄 알고 적시였어 음. 리얼 사운드 한번 해드릴까요? 맞어. 이제 소면 타이밍 갑시다 소면 타이밍 짜잔 저 먼저 한 덩이 한 덩이씩 넘어가야지 근데 여기 면 색깔이 특이하게 노란색이야 그죠? 흰색일 줄 알았는데 근데 노란색이라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니, 옷에 묻힌 것 같아 요 어디요? 아 여기 아니 면이 옷에 약간 보호색처럼 아 진짜 한 얼굴에다가 이렇게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소면도 리얼 사운드 해달라고 하요아 소면도요? 진짜 맛있어요, 여보 강추. 여보 한 젓가락 줄까요? 아, 어? 아니 괜찮아요. 아니 자기 리얼 사운드 안못 먹으니까 내가 지금 나도 소면 먹고 싶어서. 응 음, 그래요. 건더기 좀 가져가. 하나 주. 가져가라고 준 건더기에 회가 잔뜩. 와. 어머 진짜? 응. 회 다시 줄까요? 아니 여기 많아요. 나. 회반납합니까 아니 어서 빨리 소면 주세요. <웃음> 하나 주세요. 음. 아이 소면 진짜 맛있다. 다음부터 소면을 곱빼기로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내분 리얼사운드 한번 가라고 <웃음> 저요? 아내는 아직 어금니 마이크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응? 좀 제한이 됩니다 근데 돈까스 소뜨거어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 양배추리필을 했으니까 다시 큼직한 돈가스에 양배추에 면을 딱 해서 음. 고기 계속 나오는데요? 저는? 어왜 그러지? 아, 여기 봐봐요. 이것도 여기 그거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그지. 음. 여기도. 잘 됐다. 그게 음. 더 많아서. 응. 음. 자기 물고기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물고기. <웃음> 전 육지 생물 더 좋아합니다. 더 빨리 나가는데 괜찮나요? 아,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. 면 하나 더 있는데. 나. 어. 이따 끝나고 또 먹어요? 조금 먹고 응. 밥 가겠습니다. <웃음> 어, 다 말기요? 네. 아, 그럼 저 면은 내꺼네 어. <웃음> 엄청 좋아하는. 데 지금 막 입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. 어. <웃음> 엄청 맛있죠? 엄청 <웃음> 맛있네? 음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어디지? 응! 음! 혹시 맥도날드 옆 스타벅스 말씀말시는 건가? 맥도날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. 아, 디저트 39! 음 크레이프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가지고, 디저트 39에 유일하게 크레이프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청주에서. 그냥 가서 먹었거든요? 먹고서 이제 계산을 하고, 딱 이렇게 계산 대 카운터에다가 다시 이제 먹은 접시랑 갖다 주는데 거기 에 직원분께서, 어, 저 혹시 홍사운드님 아니시냐고, 그래. 어, 맞아요! 이러면서 사진 찍어요! 이러 사진 찍었거든요? 근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, <웃음> 아, 어, 이러고 계신 거야. 꽤 진짜 일도 과장하라고. 그분이인가 저... 봐요. 왜지? 아. 아니, 이분은 옆에 음. 스타벅스에 계셔서 아 뭐랬대? 음. 어떻게 보셨어? 요 스타벅스에 계셨는데. 자, 그래? 스타벅스 옆에 있는 화장실을 들렸거든요. 아, 그 그때 보신 거 아닌가? 뭐 그래 가지고. 뭐그 아 <웃음> 카운터에서 홍사운드라고막 이렇게 하니까 뭐꽤 <웃음> <또> 이러고. <웃음> 막 그래 가지고 <웃음> 그분이랑도 사진 같이 찍고 막 그랬었습니다. 윤량 반점 아직 잘 있습니다. 왜요? 아, <웃음> 아 제일 중요한 걸 깜빡하고 있습니다. 드세요. 고마워요. 아, 저그 주짓수 체육관에도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셨어요. 그래서 지금, 원래 여자분이 한 분도 안 계셨, 아, 한두 분 정도 계셨는데, 지금,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여섯 분? 정도 됐어요. 물론,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닌데, <웃음> 어쨌든 뭐, 어제 사진 같이 찍고 막 그랬습니다. 자기 자랑했잖아요 자기 떼한테고아 <웃음> 그냥 말만 그런거지 나한테 응. 엄청 막자랑잖아 아니 저 누군지도 몰랐대요 자랑 막 하셨잖아요 <웃음> 아니 그건 자기한테 하는거니까 그냥 있어보려고 <웃음> 있어보려고 나한테? 그랬어? <웃음> 응. 내일 간장게장 먹방에서 내일은 똠양꿍을 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스퍼했나 진짜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요 저 똠양꿍 진짜 좋아하거든요 What you eating? Um, this is water. 시 u 프 h i s u 그러네 s 시 워터 이러면 되게 이상하네 h i is poo. Sushi is poo. Sushi is 네요 o Sushi is poo. Sushi is p 먹 낮추 드실래요? 갈때더 드릴게요. 네. 저는 네. 배배질것 같죠? 밥 조금 더 먹을래. 아, 막. <웃음> 이야, 이번 긍정 부스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지금 편집자 분이 살릴 거 많아서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. <웃음> 아 진짜요? 지금 <좀> 편집자? <웃음> 여기, 여기. <웃음> <웃음>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신. 어, 실시간 모니터링 중. 여운이 이름 뜻이 뭔가요? 여운이는 물결 여의 짝 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. 짝여의 물결 운입니다. <웃음> 큰 물결 운. 큰 물결 운에. 그런데 음. 음. 그다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가 천기 운설인가? 음.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이럴 때 이제 홍 이거를 넘어 홍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홍. 저 태몽이 황금 물고기 꾸미었다는데 여운이는 뭐였나요? 여운이는 태몽이 정확하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버전 여러 개라제 버전은 그 제가 어디 막그 약간 판타지 세계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엘프같은 막 그런 왕, 왕족이었어요 왕족에서 이제 막 어딘가에 습격을 받아서 제가 막 거기를 막 이렇게 가가지고 화살도 피하고 막 해서 가서 그 엘프 왕족같은 애들이 딱아기를딱 저한테 주면서 아 진짜 잘 부탁한다고 잘 키워달라고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아기를딱 들고서는 막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는아 뭐야 여운이는 전생에 공주였나봐요. <웃음> 그런가. 흉님 <웃음> 게임을 많이 좋아하셨나봐요. 제가 이렇게 제 버전 몽 얘기하잖아요. 그럼 자꾸 옆에서 제가 전날반지장 보고 잤거든요. 그래서. <웃음> 내몽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진짜 몽인 같아. 그러니까 자꾸 막내몽 아니라고 막 엄청. 어, 꿈꿔서 어. 그거 보고 자서 꿈꾼 거예요. 그냥. <웃음> 아, 니야이거아 어. 어, 그렇습니다. 제 태몽은 그랬습니다. 응. 자,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안녕히 주무세요. 관리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